포경수술장인 <웃음> 구스마일? 그래요 제가 포경수술 해준거예요 포경수술 요렇게 잡는거예요 요 두개 쫄리고 구수형 발바닥이 너무 꼬야네요 아아내 발바닥 마블이는 일어나 이제 이 새끼 이 계속 자른 척 할래 이 방송은 건강한 폭력과 건전한 선정성을 지향합니다 쟤. 자, 오늘 드디어 오미너스 네빌라 젤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페스타 덱의 덱을 완전치로 만들어줄 시드크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애매할지 어떻게 오늘 뽑아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기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어, 지금 전체적인 포럼 분위기나 채팅창 분위기에서는 좋다와 좋긴 한데, 딜은 조금 안 나오는데, 좀 애매하다. <놀람> 요 정도 정도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생방 때, 생방 시작하면서 눈에 말했지만, 얘한테서 딜러의 그치? 느낌, 딜러의 향기를 기대해버리면 애매한 느낌 올 수도 있고, 얘가 페스타덱에서 전체기를 쓰면서 감염시키놓고, 전체기 쓰고, 또, 어어선멸이 어, 전체기 한번더 쓰고, 쓰기 전에, 이마 전체기 먼저 한번 깔고, 거기서 뭘 어떻게 돼? 감염이 일어나는 말이야, 전체. 그거에서 딜을 기대하면 안 돼! 원래 마무리 감염기도 딜이 안 쎄. 감염시켜. 전체 때리면서 우리 암호 개수, 전장의 암호 개수, 개수가 많아야 되잖아. 암호 많이 올라갔지? 시드 변이 버버벅 치면서 암호 또 올라갔지? 그상태에서 야, 쭉쭉쭉쭉쭉, 암흑 좀 싸나. 그렇게 털을 넘겼을 때 상대 감염 때문에 피도 안 차고, 야이 뚫는다,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자 가자. 에이. 자 거기다 개성, 개성 때문에 우리 마시닉 좀 세지고. 요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일마가 막 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망해요. 그건 아닐 것 같거든. 그래서 자, 들어가보자. 바로 이제 한번. 자, 아하! 체리엘! 그렇습니다. 이번 라인업에 체리엘도 있다는 거. 나, 치, 내가 풀업이 아니었을 걸 그랬어요. 나번지않요또 이번 라인업에 종이 뭡니까? 이번? 이번 라인업에 굉장히 중요한 것. 바로 근타르가 들어있다. 근타르 그동안 못 뽑으셨던 분들, 근타르 얻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는 근타르를 오면 뽑을 수가 있다 이 정도 말씀 드리겠고 자 쳐맞고 있고요 근타르도 괜찮다 근타르도 내가 지금 티가기 업보해주면 좋겠고 자티가네거 좋습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오케이 여러분 같은 누나도 제가 피사기 3렙인가 그런데 어 삼렙으로 도런데이 누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자 우리 마블이 한세번 정도까지 내가 중간 평가 한번 세번내로 나오길 바란다 마블아 자 망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두번 망했고요 우리 마블이 조금 자면서도좀 듣고 있길 바란다 자 우리 마블이 약속의 시간이 됐군요 우리 마블이가 약속의 시간이 되었다. 아버리 일어나야지. 아블라누가안너 여기. 아 아빠. 여기를. 아? 여기. 어 여기서 어. 아니야 아버리 치는 소리 아니야. 샷건 쳤어 샷건. 폭경수술 장인 구스마일. 그래요 제가 폭경수술 해준 거예요 복경수술. 로스베인으로 목 한번 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점점 와 무서워져.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 아 어, 나온다 야야야. 오케이. 드디어 띄우게 된다. 좋습니다. 드디어.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써보고 싶은데, 간지가 이게 지금 막 빨려 들어가는 거좀 봐봐. 빨아들여가지고 촥! 그닥! 스쿵! 한다. 어? 어? 와, 이는 너무나 감사한데요, 진짜. 자, 마블아. 하나, 스택 하나 쌓였다. 3스택 안에 어떤 특별한 일이 안 나온다면, 근타르나 어, 젤드 같은 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아까 우리 후찌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트라이앵글 초크에 대해서 한번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거는 제가 어떤,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신술 허신술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야, 씨. 자, 봐봐. 야, 마블아. 드라이앵글 초크 기대된다잖아. 이거는 또 우리 구찌님들의 어떤 그 니즈에 의해서 하는 거야. 자, 드라이앵글 초크가 무엇이냐. 자, 만약 마블이가 진짜 화가 나서 나를 덮쳤어. 내가 마블 밑에 깔린 거야. 깔려서 마블이가 펀치를 막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따 이팔 하나를 잡아. 이 팔을 잡아야 되고 잡았어. 그럼 이 팔이 이쪽 경동맥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나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두개 쫄리고, 요걸로 이제 그걸 그걸 채워. 채웠지? 플러스 81로 당기면서 쭉 감아 줍니다. 마무리 목이 지팔 경동부에 이쪽 경동부에서 목이 쫄리는 거지.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마무리는 목 약간 7초 정도 쫄려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허벅지 힘을 이렇게 딱쫄래잖아 딱, 제대로 딱 들어가면 한 2초만 해도 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쫄을 때 7초 이상 쫄으면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서. 죽으면 안 돼. 자, 형, 좀더 세게 걸어서 마블이가 좋아했던 거야, 마브리... 아, 좀더 세게 졸아야죠 자, 마블이 가버렸어. 멈춰! 자. 저... 수형 발바닥이 너무 고야네 아, 아, 내 발바닥. 멈춰! 뭐, 뭐, 이제 세상에. 이게, 어저 봐, 봐, 봐! 야, 마블이 목을 혹시 쫄라줘야 되겠다. 야, 쟤 취향인가 본데? 야, 이게 먹힌다고? 아, 너무 좋은데? 자, 점프 준비할게요, 가볍게. 아, 나 쫄, 조... 아, 야, 와우. 나 이런 걸좋아하 쫄리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예, 약간, 그니까, 이스틴 같은 몸매를 좀 좋아하긴 해요. 사실, 그니까, 그. 너 너무... 멈춰! 요 스타일, 진짜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하지, 목 졸리고 좋아, 이런 쪽은 아니에요, 제가. 나의 건전한 취향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어떻게 그걸 뭐, 알고리즘에서 나는 파고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한 남자의, 그냥 자신의 취향을 말했을 뿐입니다 마치 이건 내가 탕수육을, 보통은 찍먹을 좋아하지만 는 먹을 좋아한다, 라는 걸. 오프로스뿐이에요 어, 약간 그런 정도 수준이야 수박 안 좋아하시면 아 수박 안좋아한다니까 진짜야 아니 물론 수박을 흐뭇하게 볼 수는 있지 나도 근데 진정한 내 취향이 있을 거 아니야 릴리아 이스틴 같은. 그걸 아직 몰랐다면 저의 그 컨텐츠들을 안 봐서 그래. 좀 비판 컨텐츠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번 유튜브 영상은 녹닭으로 인해 업로드가 안될 예정입니다. 야 이씨 너뭐 어? 오늘 무슨 말이의성격인가요 그렇지. 형 나이 정도 되면 막 진짜 진심으로 성격을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 건강한 거요. 다만 이제 그걸 남에게 어떤 어? 자기 자신의 건강한 취향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어, 야또 망하나. 야 이게 마지막. 마블이는 일어나 이제 이 새끼 계속 자 계속 짜는 척을 해. 건강한 폭력과 건전한 선정성을 지향합니다. 아니 이 대변인님 그렇지 나를 대변해 그렇게 앞으로. 어. 야이 자고 있네 이 자식이게. 아빠 나 아, 계속 자네. 야 이제 레슨도 안 받고 많이 알려준다 자. 절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는 게 아니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알겠죠? 이게 아니고 이거다. 요렇게. <웃음> 야, 쟤, 쓰러지는 거 연기 많이, 연습 많이 늘었다. 야, 엉덩이 봐봐. 아, 아, 탁, 쓰러지네. 자, 요렇게 천장에 도달하면서 따블로 가게 됩니다. 자, 크덕 자! 매으리알두 <웃음> 개가 터졌어요 <웃음> 멈춰! 자 요렇게... 하십으으으으으 와, 알겠지? 니겠지 우리 마블이 좀, 조금 쫄리고, 막, 어? 강하게 다뤄줘야 되네. 네, 어? 마브리스. 우리 잠온대. 잠온다고 해서 조금 자라고 그랬어. 야, 이게 되네? 어, 오늘 뽑기는 바로 이렇게 초 대박 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마블이 같은 어떤 가상의 인형을 만들어주시고, 목을 졸고, 아, 아야 야, 야.